라고요 사랑한다는 건다 거짓이었던 거짓이었던 거예요. 사랑한다고 했잖아. 사랑한다고 다 거짓인 거야? 어쩔 수 없어. 나도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네. <웃음> 평생 같이 했죠 중2병처럼요? <웃음> 건들지마라 까딱했다한내 오른팔에 흑염력이 깨어나테니까 말야 이시 <웃음> <웃음> 분들이 지금 맥방송 촌스럽다 해가지고 바꾸라 했었는데 아까님 캐릭터 천스럽다고요 왜? 네? 아 저는 이게 나데천 촌스럽다고요? 아 저는 그래도 마음에 천스럽다고요 그냥 바꾸면 안돼요? 아 저는 근데 마음에 들어서 천스럽다고요작가 어디서 또 청소를? 어디서 또 청소를요? 아, 알겠어요. 예지, 불안 들어와요. 불이 안 들어와요. 불 누구 누구세요? 택배 아저씨, 국방맨.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. 잘못했어. 아 누가 왔어? 누구세요? 오, 왔어. 내가 잘못했어. 잘못했어? 으아! 이상 이상. 나이스! <웃음> 이스나도당해도 괜찮아요 나난난나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고 나이스! 나이 할게요. 음. 맛있는 거 빠질 때에요 귀염이 왔죠? 할게요. 여러분 귀 막고. 귀 막아. 나는 너무 귀여워. 하트 뿅뿅 빙뿅! 구독! 을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음, 음, 음. <웃음> 미친 달의 매력에 실망한 것입니까? 으스 이렇게 주전자 물 내렸어. 주전자 물 내렸어. 한다. 한다. 근데 귀 막고 있어. 볼륨 끌고 알겠지? 난할 거야. 귀여운 폭발! 나는 너무 귀여워. 어잉? 아, 진짜! 잠깐 일로 와. 내가 죽어. 죽, 죽여. 싫어요. 안 돼요. 아나 오늘 상관없어. 당신 죽이... 죽일 거야. 아 <웃음> 싫어요. <싫으면> 안 돼요. <웃음> 죽이면 안 돼요. 나오 상관없어. <웃음> 당신 죽일 아 거야. 도플갱어 만나면 뒤진다는 진짜 뒤졌어. 아, <웃음> 아 진짜 이거 치즈버거 하게 됐죠? 그러면은 하, 하, 할게요. 치즈.. 치즈버거. 나 치즈버거 먹고 이뻐요 티드버거아 빨리 티드버거나티드 됐다 좋하는거 알지? 내꺼 티드 뚜쩡 아 엄마 오빠 나 이뻐? <웃음> 고마워 오빠는 나만 좋아하지? 오빠는 나만 좋아해야해 알겠지? 오빠는 나없부씨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<웃음> 오빠는 다른 여자랑 돌면 안돼? 알겠지? 오빠.. 지금 여자랑 같이 있는거야? 누구야? 누구야? 그 여자 누구냐고! 오빠는 나만 좋아해야 돼 알겠지? 오, 오빠.. 왜 떨고있어? 오빠는 영원히 내거야 오빠 사랑해 영원히 <웃음> 아 미치겠다 아 그만하겠습니다 할게요 하..할게요 네 멀게에 딱 맞는 귀첩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귀여운 애 이떡? 나는 너무 귀여워 내가 뜨 귀어병 여왜저 시발 구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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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낯설어요. 11일에 애교... 애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일단 디코... 끄고 하는 게 낫겠지? <웃음> <웃음> 아니요, <왜�? 웃음> 아니... <웃음> 아데뭘하하똑같습니다 <웃음> <하든> <웃음> 안돼... 난 이거고요. 나하게,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아니... 아니... 1... 니 아니... 아니... 아니... 끄! 내가 보고싶어 <웃음> 어림도 <어려움도> 없지 <웃음> 잘가요 내가 일찍 퇴근시켜줬다 <웃음> 이것도 작강 역시 작강 시청자를 생각하는 그큰 마음 <웃음> 감독이다 <웃음> 아 미치겠다 <웃음> 있잖아 있잖아 <웃음> 있잖아 <웃음> 있잖아 어. 있잖아 있잖아. 뭐 하고 있었, 아까 그거, 그거 보고 있었어술 마셨어? 아, 아니. 아, r l girl, g i 있잖아, 뾰뾰, l girl, girl, girl, girl, g i r 다 girl, 미안하다, 사랑한다. <웃음> 미안하다, 사랑한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할게요. <웃음> 오빠, 작강이는 티트버거 먹고 싶어요. 티트버거 사도돼요 티트버거, 티트버거! 아, 하, 할게요. 하, 할게요. 뿌잉뿌잉 뿌잉. 나누어 키워. 아, 야, 그... 아, 야, 딱... 그... 아이구, 그 독... 이건좀 괜찮다. 어, 취소 괜찮다. 한거 취소, 취소, 취소.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진짜 취소 나화안 났는데 어 아니 이런 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, 잘 알죠 아 시청자분들 아잘 아잖아 잠깐 10이 될 때까지? 10이 드는 거 한번 들어봐? 아니 나 들라 하면은 들 수는 있어 님들 어? 내가 배그 맨 처음에 샀을 때 4등 했거든? 진짜 배그 맨 처음에 사고 돌릴 때 4등 했었음 어어어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뭔가지? 아 저게 왜 걸려 다리가 아직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, 어어. 어어. 아, 제발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발. <웃음>